안녕하세요. 인담TV 유튜버예요.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들을 몽땅 다 꺼내왔는데, 저의 최애 가방부터 진짜 오래된 가방까지 전부 다 보여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아직 좋아요랑 구독 안눌러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먼저 부탁할게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Let's start! 우선 미니사이즈 백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가방은 바로 이 가방인데요. 이 가방은 제가 바르셀로나 여행 갔을 때 마시모토티 매장에서 구입을 한 가방이에요. 가죽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구매를 안할 수가 없었고 쓰면 쓸수록 점점 더 자연스러워 지는 이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여태까지도 굉장히 잘 메고 다니고 특히 여름에나 가을에 봄에 굉장히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 중의 하나라서 너무너무 잘 샀다 싶은 가방이고요. 금액은 10만원대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앙증맞죠? 생각보다 수납도 굉장히 많이 돼서 진짜 마음에 드는 가방이에요 두번째 가방은 빈 바이롤라 가방인데요 컬러가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했던 가방이에요 이 레몬 컬러의 가방도 제가 바르셀로나에 놀러 갔을 때 구입한 가방인데요 이 가방 세일에서 제가 굉장히 저렴하게 한 7만원대로 구입을 했어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똑같은 가방인데 1몇만원대 하더라고요 진짜 잘 샀다 싶었고 컬러도 예쁘고 사이즈도 앙증맞아서 포인트 주기에 딱 좋은 가방이고요 저는 봄, 여름에 진짜 잘 드는 가방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 가방은 이쿨론 가방인데요 제가 진짜 비싸게 주고 샀던 가방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 중에서 유일하게 정가 다 주고 구입한 가방이고요 제가 그레이 성의자라서 컬러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디자인도 독특해서 제가 구입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들지 못했던 가방이에요 올해는 진짜 열심히 들고 다녀볼 생각입니다 네번째 가방은 제가 바르셀로나에서 마지막으로 구입했던 빈바이롤라 가방인데요. 목소리 모양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가죽이 되게 부드러워요. 컬러도 되게 예쁘게 잘 빠져서 진짜 마음에 든다고 생각했는데 하필 또 세일을 하는거예요 그래서 바로 집어왔고요 저는 바르셀로나 매장에서 10만원 초반대에 구입을 했고요 한국에서 확인했을 때에는 그보다 훨씬 더 비쌌던 걸로 기억해요. 을 참고로 이 가방이 저의 최애 데일리템인데 안에 공간도 넓어서 수납이 되게 많이 되니까 항상 데일리로 들고나가게 되는 가방이 되더라고요 첫번째 가방은 쿨론 가방인데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정장 스타일의 가방을 찾고 있을 때 제가 아울렛에서 구입을 한 가방입니다 이 가방도 세일에서 10만원 초반대에 구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풀더백도 크로스백도 다 가능해서 어떤 의상이든지 무난하게 다잘 어울리는 가방이에요 여섯번째 가방 역시 쿨론 가방인데요 한참 아울렛 진짜 열심히 다닐 때 컬러가 마음에 들어서 10만원 초반대로 구입을 했던 가방이에요 푸른빛이 많이 도는 라벤더 컬러인데 포인트 컬러 주기 딱 좋고요 전반적인 의상을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일곱번째 가방은 크로코다일의 보스턴백이에요 언뜻 보면 mcm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한참 이런 디자인이 유행이었을 때 저희 엄마가 백화점에서 사주신 가방이거든요 엄청 오래된 가방인데 제가 많이 안들어서 거의 새것 같은 그런 가방입니다 무게감이 굉장히 무거워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 여덟번째 가방은 진짜 mcm 가방이에요 이것도 제가 아울렛에서 구입을 한 가방인데 30만원대에 구입을 했고요 MCM하면 특히 떠오르는 보스턴백 있잖아요 근데 그 보스턴백보다 가죽이 부드러웠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머드컬러가 제 마음에 쏙 들었던 제품이에요 최근에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미니백만 열심히 들었었는데 이 가방 보니까 다시 들고 다니고 싶어지네요 마지막 가방은 루이카토즈 가방이에요 제가 이 가방은 엄마 생신 선물로 몇해 전에 사다 드렸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셔서 제가 대신 들고 다니는 가방이거든요 와인 컬러의 가죽과 골드 컬러의 장식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가방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가방 8년 전쯤에 구입을 한 가방이거든요 진짜 열심히 들고 다녔는데 크게 까지거나 기스난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요 진짜 신기하죠 가을이나 겨울에 들고 다니기 딱 좋은 가방이에요 짜잔 지금까지 총 9가지의 가방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하나 다 사연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가방들이네요 올해는 다시 빅백이 유행을 한대요 근데 저는 빅백을 사지는 않을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렇게 수많은 가방들이 있으니까요 오파아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